많으실 텐데요. 수정 같은 경우에는 치약으로 닦는 방법이 제일 간편하고 쉬운 것 같아요. 특히 이렇게 다 쓰신 치약을 조금 모아두었다가 화장실 청소할 때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잘라서 이용하시면 훨씬 많은 치약이 나오거든요. 버리지 말고 치약으로 우선 청소를 시작해 볼게요. 네, 우선 이렇게 치약을 반을 잘라봤는데요. 자르면 또 많은 그래도 최소 두번 정도는 청소할 수 있는 치약이 많이 남아있어요. 네, 이렇게 잘라서 청소를 시작해 볼게요. 네, 이렇게 치약을 충분하게 묻혀서요 네,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나오죠? 네, 이 칫솔로 수선이랑 골고루 묻혀요. 특히 이쪽 뒷부분은 양쪽으로 움직여가면서 닦아주셔야 돼요. 한쪽만 이렇게 뒷면만 열으면 이쪽에 또 때가 반대쪽에 때가 굉장히 많이 또 있거든요. 움직여서 닦아주시고요. 그리고 간혹 이쪽 부분 있죠? 이쪽 부분도 생각보다 많은 때들이 있어서 이쪽도 닦아주시면 좋아요. 이렇게 해서 계속 닦아주시고요. 이쪽 부분도 닦아주세요. 이렇게 수전을 닦으신 후에 금방 끝내지지 마시고요. 이렇게 옆에 있는 샤워 수전이랑 거울, 지금 거울도 이렇게 닦아서 잘뿌옇해 보이는 거거든요. 지금 치약으로 묻혀서 이렇게 닦아주시면 한꺼번에 또 해결이 돼요. 네. 그리고 지금 두개의 수건 걸이도 지금 치약으로 한 번씩 닦아 봤거든요. 소를일주한번 하시는 분들도 이 정도만 닦아내셔도 굉장히 보독보도 깨끗해진답니다. 밑에 부분도 이렇게 미운색 부분도 조금 깨끗이 닦아주시면 좋아요. 좋아요. 그리고 수전 부분, 네, 그리고 타고 올라가는 샤워기 부분도. 이런 스테인레스 재질도 다 쓰시다면 이런 것도 다 닦아주시면 되시거든요. 변기 쪽도 이렇게 스테인레스거든요. 네, 청소 제가 가장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부분있잖아요수정이라든지 이렇게 수건 걸이라든지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부분이 빛나면 굉장히 깨끗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보기에도 굉장히 좋고 청소한 기분도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반짝반짝 빗을 내야 되는 부분은 치약으로 닦아서 물만 뿌려주시면 반짝반짝해져요. 화장실에 곰팡이가 좀 많이 피었다 분홍 곰팡이가 심하신 분들은 베이킹소다도 좋지만 조금 더 강한 과탄산소다를 쓰시길 좀 권하고요. 그리고 베이킹소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설손술 뿌려서 문질러주시면 되, 되거든요. 이렇게 바닥 전체에다가 뿌려주신 다음에 바닥 같은 경우에 분홍색 곰팡이는 부연산이랑 섞지 않고 그럼 중성이 되니까요. 부연산이랑 섞지 않고 베이킹보다만 우선 뿌려서 곰팡이랑 물때를 좀 잡아내 보도록 할게요. 물기를 약간 묻힌 수세미로 이용해서 한 번씩 문질러주세요. 조금 더 강한 과탄산 소다도 추천드리고요. 하수구추 때는 베이킹소다도 좋지만 과탄산 소다를 도와주시는 것도 요즘은 너무 좋은 방법이 되거든요. 특히 변기 주변에 굉장히 많이 분는구팔이가 생기는데요. 이런 쪽을 좀 신경 써서 많이 닦아주세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숨은 곳은요. 세면대 밑에 있는 이쪽 부분이거든요 네. 이쪽 부분도 생각보다 물때가 굉장히 많이 끼는 부분이니다 물이 타고 내려오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물때가 끼는 부분이거든요 이쪽도 놓치지 말고 꼭한 번씩 닦아내주세요 욕조는 요 욕조 사이사이 이렇게 낀 부분부터 바닥 닦았던 베이킹소다로 닦아주시면 돼요 네, 욕조 같은 부분에 이런 실리콘 부분은 혹시 분홍색 물때가 끼기도 하지만 새까맣게 변하신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네. 이런, 이런 거는 사실은 곰팡이라기보다는 실리콘 때가 많이 일어난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다른 게필 없으시고요. 지우개 때처럼 일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세미로 세게 밀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몇번 문질러주시면 또 하얗게 되거든요. 그러보는데 이런 거다 먼지가 흡착돼서 떼들이 붙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굳이 세제를 이용하지 않고 후세미로 정말 세게 문질러주시면 되고요. 분홍색 곰판기가입신 분들은 아까랑 똑같이 베이킹소다를 이용해서 닦아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손솔솔 뿌려서 하시면 돼요. 저는 이걸 녹여서 쓰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알갱이들이 이렇게 각질 제거도 좀 많이 베이킹소다로 알려져 있잖아요. 이렇게 조금 닦아내 주는 느낌이 나서 이렇게 보통 사용해 주고 있거든요. 이들이 이제 따뜻하게 목욕을 하잖아요. 물을 절대 버리지 마시고 그 물에다가 베이 소다를 좀 뿌려서 닦아주시면 훨씬 쉽게 청소하시고 따로 청소할 필요가 없으시거든요. 그날 이제 이렇게 씻기는 조금 힘드시다 하시는 분들은 두었다가 그 물로 청소하시는 것도 좋아요. 버리지 마시고 물 양이 굉장히 많은 편이잖아요. 욕조에 기록조에 물 담는 양이 많기 때문에 저는 좀. 욕조에 있는 물을 굉장히 많이 버리지 않고 사용하는 편이고요. 아이들 씻은 물이라서 빨래도 가끔 하는 편이에요. 네. 이런 부분은 사실 베이킹보다도 좋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방세제나 린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잘 닦이고요. 거품이 나기 때문에 닦는 느낌은 훨씬 좋거든요. 그래서 반대편에는 린스로 한번 닦아내볼게요. 여기는 린스를 묻혀서 이쪽에 이렇게 닦아볼 건데요. 부드러운 느낌 때문에 사실은 닦는 느낌은 더 좋아요. 청문 부분이 떼가 없을 것 같은데 물기 물이 이렇게 차있으면 이쪽까지는 꼭 떼들이 붙어 있더라고요. 이상한 이렇게 붙었구서 했는데도 베이킹소다로 닦아주세요 이제 욕조까지 다 닦아봤는데요 이제 변기를 좀 닦아보도록 할게요 베이킹소다로 닦아주시면 되세요 이용해서 변기랑 이런 것도 쓰고 좀 버리는 편이에요 이렇게 끈이 길게 나오는 양파망이 있어요 그 양파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집어넣어서 잡고 쓱싹쓱싹 해주시면, 쓱싹쓱싹 해주시면 편하게 또 청소가 되니까요. 손이 안 들어가시는 분들은 양파 마음이 훨씬 편하게 또 청소하실 수 있어요. 물을 뿌려주도록 할게요. 물은 전체적으로 다 뿌려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모아진 이렇게 머리카락을 모아서, 네, 버려주시면 되고요. 물을 안 뿌린 후에 하시면 또 머리카락이 많이 묻어나서 다시 청소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물을 다 뿌린 후에 이쪽을 한번더 닦아주세요. 여행간들이 있으시다면 한번 닦아서 말려주고 가셔도 훨씬 좋거든요. 네. 원주를 다 빼고 닦아주셔야 돼요 이제 다 닦아내주셨다면요 요즘같이 이렇게 습한 여름에는 물기를 닦아주시면 훨씬 완벽한 정소가 되고요. 이때도 금방 끼지 않아요. 이때 닦아주실 때 약간 치약을 이용해서 제가 린스를 더 이상 이용하진 않지만 한번 닦아주실 때 혹시 거울만 닦으시는 분들은 린스를 이용해서 닦아내주시면 코팅 효과가 있어서 훨씬 오래 가니까요. 린스 이용해서 쏙 이용하셔도 돼요. 문 바닥도 꼭 닦아주세요. 이렇게 엄청 굉장히 간단해요. 매일매일 청소해신다는 생각으로 청소해주시면 되고요. 집에 린스를 잘안 쓰시는 게 있다면요. 린스를 이용해서 한번다 닦아내줄게요. 아주 닦아주시면, 그냥 린스로만 이렇게 한번 닦아주시면 훨씬 쉽게 청소가 되거든요.